자연기반의 백룸을 탐색할 때 신비한 힘에 끌려 입장할 수 있는 메가플로라는 마치 검은 공어 위에 거꾸로 매달린 거대한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늘을 식물로 뒤덮은 거대한 숲속 환경은 풀, 나무, 여러 식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 전체가 행성 크기의 나무 핫불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자연에 대한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중력을 생성할 만큼의 거대한 나무는 방황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거꾸로 보이지만 이는 나무의 밑바닥에 해당하는 나뭇가지로 한번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공으로 빠져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불가사의 레벨은 극도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상태에서 노클립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런 예측 불가능한 노클립 현상은 나무가 공허해서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더선 오버 더 보이드라고 불리는 고유개체가 보이 있는데 이 개체는 나무의 뿌리 부근에 존재하는 엔티티로 나무 뿌리에 가려 실제 거리는 알수 없지만 하얀 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썬 오버 더 보이드가 발산하는 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방해자는 단몇초 만에 분해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러썬 오버 더 보이드의 자세한 외형은 연구원들이 보낸 드론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러썬 오버 더 보이드와 빛의 광선으로 연결되어 공존하는 거품들은 특정 레벨의 환경이 표면에 비치고 있어 또 다른 출구의 존재를 알렸고 거품은 심지어 표면이 반영하는 레벨로 이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거품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반영하는 레벨을 알기란 쉽지 않으며 문서화되지 않은 레벨도 존재해 거품을 통한 탈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더선 오버 더 보이드가 행성이 아닌 엔티티라는 유일한 증거는 대부분의 방릉자가 레벨 내에 있는 동안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개체가 더선 오버 더 보이드라는 것인데 그 목소리가 더선 오버 더 보이드라는 것을 방릉자들이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메가플로라에는 프론트룸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는 동식물군이 부포되어 있는데 우선 메가플로라의 동물군을 살펴보자면 늑대 프론트룸의 늑대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입이 수평을 열려 기괴함을 배가시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는데 시야에 뛰면 공격을 시작합니다. 봄 15개의 눈과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 봄으로 보이지 않으며 도발하지 않는 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슴 수컷사슴은 깃불과 여러개의 꼬리 붉은 눈이 특징이며 방어자에게 적대적입니다. 앙커사슴은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길고 검은 흉터 자국이 특징이며 방랑자에게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람쥐 매우 희귀하게 발견되는 형광색의 다람쥐는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최대 10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공격하기 때문에 포위된방랑자는 피할 틈도 없이 사체로 뜯어먹힙니다. 멧돼지 멧돼지는 레벨 내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짐승 중 하나로 생김새는 프론트룸의 멧돼지와 동일합니다. 멧돼지 고기는 증명된 영양공급원으로 생각보다 안전하고 인기가 좋지만 멧돼지를 잡는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사냥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잡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메가플로라의 식물군을 살펴보자면 자이언트 비너스 플라이 트랩 입을 벌리고 땅에 숨어 있지만 방랑자가 입을 밟게 된다면 입을 오물이고 공중으로 떠올라 잡은 방랑자를 천천히 몇 주에 걸쳐 소화시킵니다. 레스트론 나뭇가지 끝에서 발견되는 보라스컵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밤마팔리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빛나고 작은 식물로 식물이 발산하는 빛을 흡입할 경우 방흥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독성작용을 일으켜 매우 빠르게 죽음에 이르도록 합니다. 헬럿, 나무껍질로 위장한 이 식물은 방흥자들이 충분히 가까워지면 방흥자에게 떨어져 목표물을 분쇄시켜버립니다. 그 밖에도 문서화되지 않은 동물군이나 식물군은 추가 탐사와 발견이 더 필요로 해보입니다. 레벨의 탈출 역시 무작위로 발생하며 일정 시간을 레벨 내에서 보낸 방황자는 노클립 현상을 겪고 이미 레벨로 이동되지만 노클립이 발생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서 1년까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연으로 가득한 메가플로라는 인간을 반기지 않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